자,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길마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. 와우! 잠깐만, 끝이에요? Yeah. 자, 오랜만 yeah. 여러분. 하이! 크 반갑습니다. 제가 깜짝 놀라서 들어와버렸잖아. 어제 막 생방에서 여러분들 와가지고. 형, 쿡킹덤이 콜라보를 했어. 아, 콜라보 했구나, 그래. 이러는 디즈니랑 콜라보를 했어. 에이 뭐, 디즈니? 디지... 어? 디즈니? 디즈니? 그 디즈니요? 여러분, 디즈니가 얼마나 거대한 기업이고, 얼마나 저작권이 까다로운 분들인 줄 알아요? 이거 뭐, 미키마우스 이런 거뭐 어디, 뭐 뭐라더라? 뭐 뭐, 어디 한번 잘못 그렸다. 그 사진 찍어서 올리면, 쉐릭 경고 먹고 일하거든? 근데 이게 쿠킹덤이 디즈니랑 콜라보를 한다고? 아니, 어떡해? 진짜, <웃음> 아, 나 지금, 아직 들어가보지도 않았어. 진짜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얘기도 좀 켜본 거야. 어떻게 디즈니랑 콜라보를 해? 디즈니 뭐 저기 뭐 아는 사촌 사촌이 뭐 저기 뭐 부사장 좀 되나? 뭐 어떻게, 어떻게 어떻게 했대요 이거?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.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를 켰을 때 깜짝 놀랐어. 진짜 켰을 때 이거 뭐 올티 디즈니 이거 디즈니 여기서 음악도 막 오케스트라 브면서소게 집에서 한 볼까? 이마에 피터팬 아이가 맞지 피터팬이랑 팅크벨어 응. 미녀와 야수 보이고요. 미키마우스 보이고. 이도날드덕 아니야? 도날드도 이거 누구요 이거 뮬란 아니에요 혹시 혹시 그 뮬란 혹시 뮬란이에요? 뮬란 이 정도라고 지금 콜라보가? 그다음에 이거 백설공주 그지 이거 백설공주고 이거 이제 알라딘 알라딘 알라딘이 뮬란 맞아? 와 이게 이게 가능하나? 이걸 우리나라 기업이 해냈다고 디즈니랑 콜라보를 한번 입장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이 감격을 느끼려고 이 뒤로 뭐가 나오는지 전혀 모릅니다. 자 갑니다. 별님에게 소원을 빌때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. 아이 감성 은 오랜만이네. 무엇이든 이루어질 거예요. 어 여기 반짝이는 별에 소원을 빈한 쿠키가 있어요. 소원을 이루어지는 꿈의 마녀는 아 뽑기 해라 이거네 뽑기. <웃음> 즐겁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과자로 구워했어요 오네. 음, 이제 널리 사랑받는 우리의 친구들을. 쿠키 왕국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요. 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야, 좋아요. 아마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가지고 왕국이 완전히 막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막 자, 지금 보면 제 닉네임이 휴식 쿠키, 휴식 쿠키. 꿈꾸는 성 설치하기. 오, 다행히 성이 조금에서 난이다요. 자, 디즈니 성이 왕국에 나타났다. 이건 뭐지? 자. 함께 별을 향해 간절히 소원을 빌어볼래? 아... 여기 또 뽑기꾼이 이렇게... <웃음> 그렇군요. 이렇게 뽑기가 들어 어? 뭐가 누구세요? 우와! 야, 디즈니스러운 할머니야? 되게 디즈니스러운 할머니야? 팍! 우와 뭐 뭐야 이거? 첨부 쿠키들이잖아. 와 봐. 럭 뭐야 이거 원래 원래 주는 거야? 미키 마우스야? 아. 게스트. 야 요거 요거 제작권 때문에 유튜브 채널 날라가는 거 아니지 진짜. 아니 진짜게 디즈니가 겁나 무서워해 주작꾼이. 이걸 쓴다고 지금 이 그림을 감히? 뭐, 유튜브 폭발하는거아이가전신해 이거. 꿈꾸는 성 로비로 가보자 오 여기에 이제 들어오네 애들이 자 여기 보니까 아 디즈니 동감이 있구나 와동감 한번 보자 미키마우스 그리고 미니마우스 데이지덕 도날드덕 하하 아, 공식 커플들이 짝있네 구피 옛날에 이거, 내가 형 애니 채널 좀 했던 거 알지? 애니 채널. 옛날에 구스 애니, 구스 애니 때는 조회수 500만까지 찍어봤고, 이거 구피랑 도널드덕이 다룬 쇼츠 채널도 하나 운영했었거든? 여러분들, 여러분 모르겠지만, 그런 것도 한적 있고, 또 최근에 또 이제 드라마 리뷰 채널 해가지고, 또 최근에 초회수 100만 한번 찍었는데, 갑자기 이또 자랑해. 진짜 구피 영상 많이 다뤘었어, 내가. 구피야, 왜냐면 구시니까, 우리 구시. 멈춰! 엘리스 쿠키, 그리고 릴로. 와, 릴로 스태치잖아, 이거. 내 안다, 릴로 스티치. 릴로 스티치, 와, 이게 또 여기 서있네 이상나라 엘리스있고 피터 팬팅커벨 알라딘 자스민, 요 커플, 알라딘 커플 자석들, 벨 쿠픽, 벨이랑 야수, 미녀 야수, 벨 야수, 신데렐라, 아까 그, 아, 머리 말고 있는 거, 그, 저, 저, 아까 봤어요. 메인 화면에서. 그 신데렐라였구나. 머리 말한 애가. 뮬란 있고, 포카운타스, 자, 오로라 공주, 오로라 공주, 백설 공주, 에리얼은 누구, 에리얼? 인어공주라고? 아, 에리얼은 인어공주. 아 아, 아, 인어공주구나. 아, 이름이 에디얼이었어. 우리 인어공주가. 데코도 쫙 나왔고. 이거는 진짜 역대 콜라보가 맞아요. 컬렉션 효과도 있네요. 애들 모으면은. 아, 이런 것들. 좋습니다. 제거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하고. 자, 두루루루. 에이가 <웃음> 아니구나. 어 정말. 착해 보이는 우리 마니할머니오 근데 착해 보이는데 뽑기를 잘 준다는 보장은 없네. 어, 어. 오, 뭐, 먹고. 야, 야, 나오나? 야, 뭐, 뭔데? 야, 이거 뭐예요? 잠깐, 갑자기, 야, 뭐야? 아, 아, 아니구나. 뭔데? 건물인가봐. 그지? 건물. 아, 건물. <웃음> 아, 그래? 도장 다 찍으면 에이션트 레전더리 공짜로 준다고? 무슨 도장? 아, 이 도장을 다 받으면? 여기 들어있나? 어? 일종 선택권이네, 그것도? 오, 아니, 데브가 미쳐버렸네? 야, 사장님 미쳤었는데, 이 정도면. 아, 최근에 여러분들이 쿠킹덤 얘기를 좀 할만하네. 되게 지금 핫하네요. 엄청 핫한 이벤트 하고 있는 것 같고, 이 정도면. 자, 어? 뭔가 지르한게좀 좀 진하게 들어간 것 같은 딜이. 자 디즈니에서 온 게스트들, 우리 손님들 한번 들어와 주세요. 디즈니 손님들, 어서 오라고. 샤크다. 빠꾸야, 뭐고. 누구세요? 목소리가 되게 귀여우신데. 오, 뮬란 이제. 밀러 맞나 아릴러구나, 아릴 로러 스티치에 아릴러, 오 자, 자 릴러가 떴습니다. 자요런 것들도 나중에 설치하는 게다 미션인데, 그죠? 설치하는 거그 도장 스탬프 받아가지고 어 에이션트나 레전드 중에 확정 하나 선택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,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길마님 제가 이제 길드를 접으면서 그 길드를 우리 초록 오빠한테 보내 어, 넘기고 갔거든요. 우리 초록 오빠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, 제가. 자 와우, 림이야. 와. 7 0레벨이가 피부 70레벨인데요? 아 이제 확장됐구나 확정됐겠지 그래? 폴리베리, 다카오, 클로티드 일마가 슈퍼에픽이지 약간 선 넘었었지 에픽에서 슈퍼에픽 그래요 슈퍼에픽도 있네 오이스터 와우 이지덕 있네 데이지덕 잠깐만 끝이에요? 아 디즈니는 게스트라서 돌아만 다녀요 왕국의 데코용이라고 그래서 아아 아, 그냥 데코예요 얘들은? 온 하면 돌아다니나? 어디있노 아 여기 있다 미키모우스 찾았다 미키마우스야 여기 앉혀볼까요 오 아, 이렇게 아, 귀엽다, 귀엽다. 아, 귀여워. 자, 데이지덕, 데이지덕. 반가워요. 이 두, 이두 친구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, 그지? 자, 데이지덕 한번 앉고. 둘이 같이는 안 앉아지지. 오, 여기 또 미키마우스 저기 막뭐 미키 안내판 막 뜨고 있고요. 오케이, 잘 봤습니다. <웃음> 길마님 열심히 안 하고 있네. 자, 또 이번에 우리 김평일님. 뭐 우리 그랑사가부터 칠대제부터 뭐 우리 자주 보는 김평일님. 쿠킹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. 자, 구피가 있으시네요. 역시 사실 또 구찌주의 한 명이라 자 이들이 이제 전투를 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들은 데코다 살아 움직이는 귀여운 데코들이고 어, 사실 또 이렇게 20종 쿠키가 추가되는데 그게 전부 다 전투를 한다면 그것도 약간 밸런스가 완전히 막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싱크도 있다 스페셜 쿠키 해가지고 크림 유니콘 아까 우리를 이제 막 이쪽 세계로 막 인도했던 그 쿠키인데 요거 한번 드리 뽑기를 뽑아달라 이거거든요 이제 2만 개 써서 하는 뽑아달라 저, 아 뽑아 드리지 구슬 한테 금손 알잖아 금손 꽝이고요 우리 처음에는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. 자 크림 유니콘 들어갑니다 자, 오랜만에 맛보라 구야호 시간입니다 구야호 좀 지났죠 갑자기 <웃음> 할아버지 지금하지 마세요 스키 이거 먹고 이거 아 어, 그렇죠 요즘 유행으로 하자면 거꾸로 읽어도 바로 읽어도 구야구 멈춰! 히핑일님 어떡하지? 이게... 도망가지 않게